오늘 이거 닭, 이거요. 닭날개예요. 닭날개로 그 닭날개 튀김을 하려고 여기 마디를 딱 자르면요. 힘만 높게 잘라져요. 이렇게 마디를 잘 잘라 자르면은 하나 힘안 들어 여기 뼈에서 살을 다 띄워줘야 돼. 심지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뼈가 하나는 한쪽은요. 이 뼈가 잔뼈가 하나 있거든요. 이 잔뼈를 딱 빼줘야 돼. 빼주고 이거는 이제 살을 싹 뼈에서 살을 띄어가지고 뒤집으면 돼요. 살을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면 한쪽은 잔뼈가 있고 한쪽은 잔뼈가 없어 뼈에서 살을 띄면 돼잘안 까지면 옆에 를 약간 칼집을 넣어주고 다 됐습니다. 손질은 끝났어요. 간장. 쓰레기 좀 하고. 이건 정종인데요. 이거 닭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정종을 넣는 거예요. 생강도 비린내 잡기 위해서 생강 좀 넣어주고. 여기다 양념, 이제 이거 간장은 약간 밑간을 해야 돼요. 감자 전분. 여기다 카레가루를 조금 섞을 거예요 섞어서 닭을 이제 여기다가 묻히면 돼 묻혀서 기름으로 한번 건졌다가 다시 좀 바삭하게 하려면은 은박지, 은박지에요. 이게 손잡이요, 손잡이. 손제비. 먹고, 뜯어먹는 거. 간장 진간장 식초 식초도 3개 설탕도 설탕은 두개만파 다진 거 고추 홍고추 다진 거 생강 다진 거좀 넣어주고 깨소금 참기름 이건 파슬레 파슬레, 파슬레 가루 후추 이게 지금 새콤달콤 하거든요 이게 다 됐습니다. 닭날개튀김이 이 새콤달콤 닭날개튀김이에요 예, 닭날개튀김 이렇게 하면요 어, 우리 아들은 그랬는데 치킨보다 이게 더 맛있다네요 느끼하지 않고 그래서 이 손님 상에 또 이렇게 조금 해서 놓으면은 좀닭 어, 손질하기는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또이뻐보이잖아요 어, 오늘 도 감사합니다